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익인식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익인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그 18년도부터 수익인식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뭐 개념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수익인식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어, 뭐 18년도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어떤 회계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수익인식의 대원칙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수익인식, 기존에 우리가 수익인식에 대한 어떤 인식 조건, 요건들,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이제 바꿔준 거, 바꿔준 거니까. 자, 수익인식에 대한 사항들,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볼게요. 음, 수익인식에 대한 건데, 첫 번째, 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게 이제 기준서, 과거에 이제 수익인식에 대한 그 내용이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이거 이제 아프라 r 스 관리사, 18년도에 있었던 그아프 f r 스 관리사 쪽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가져온 건데, 어,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용어 정리예요첫 번째는. 용어, 그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수익 규정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래서 계약이란 어떤 거냐.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얘기한다.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 되는 의미죠. 음. 그 고객이란 건 어떤 거냐?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나 재화나 용역을 대가 교환해서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 수익이란 건 광예 수익 중에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수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수익에 대한 정의에서 이제 수익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순자산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나머지가 이제 순자산이죠. 저걸 이제 우리가 어, 자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수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래에서 만약에 건물을 어, 샀다. 돈을 주고. 그러면 현금이 빠져나가고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일단 건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산이 이제 증가할 거야. 그죠 그다음에 현금이 이제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순자산의 변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순자산. 그건 그대로죠. 자산만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돈을 빌린 거예요. 차입금이 생겼죠.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왔고, 자 이런 거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차입금이 생기면 차입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부채가 이제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는데 자산 증가한 부분만큼 똑같이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정의할 때 자산-부채로 마이너스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인데 거기에서 자본 즉 주주와의 거래를 뺀 나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그 뒤에 거 얘기를 어 빼고 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라는 얘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늘어날 때 그게 이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경우에선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현금 15,000원을 받고 건물 만원짜리를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분이 익이 나왔다. 회계처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면 현금 일단 늘어나겠네 그죠?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되는가? 빠져나가죠? 그럼 건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긴 할 거야 근데 들어온 만큼 줄어들지는 않죠. 그럼 결국은 5천원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 결국에는 저 5천원만큼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니 그러니까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우리가 이제 그 손익을 얘기를 할때 어 손익거래, 즉어 포괄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는 손익거래에서 손익을 얘기를 할때 자산마이너스 부채를 어 부채를 가지고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이 손익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자본거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본거래는 우리가 이제 누구와의 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죠 그건 투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즉 투자, 출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이제 성과가 아니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성과라는 걸잘 판단을 해야 돼 성과 우리가 이제 수익의 정의를 생각할 을때왜 주주와의 거래를 빼느냐 주주와의 거래는 성과가 아니거든 그건. 그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성과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 증가는 했는데 그게 성과를 통해서 증가하는 것들이라면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과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출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현금을 현금을 만원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준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증가하겠네. 그죠 그럼 자산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뭐냐면 반대쪽에 부채가 늘어난 건 아니죠, 지금. 음, 반대쪽 어떻게 돼요? 이게 순자산이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건 수익이거든. 자산이 증가하면서. 그렇죠? 그럼 순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이 순자산의 증가는 주주와의 거래예요. 즉 성과가 아니란 얘기야. 성과가 아닌 건 우리가 이제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으로 볼수 있는 건 순자산의 증가하지만 그게 출자를 통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된 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일단 첫 번째 수익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광의의 수익이란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의 증가나 부채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그게 이제 수익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특정 회계 기간이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와의 출연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지분 참여자는 주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주들과의 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가는 제외. 즉 순자산이 증가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를 통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출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가 틀린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약자산이란 기업이 고계약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의 아, 권리에서 시간의 경과 외에 조건이 있는 자산을 얘기한다. 뭐 여기서 뒷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별건 아니에요 보면 계약자산이란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일시불로 만 원을 받기로 이제 했는데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그 파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제 이전한 거야 상대방한테 그래서 토지를 팔면서 장부가 8천원짜리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매가는 만 원짜리래 그 토지를 팔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회계처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토지가 이제 8천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익은 2천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을 게 미수금이 만원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계약자산이 뭐냐 계약자산 저 미수금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권리 그죠 저게 계약자산인데 두 번째 캐이스를 한번 잠깐 볼까요 어이 경우 는 어떤 거냐 어, 물건을 파는데 50%씩 50%씩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돈은 그 뒤에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돈을 받기로 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50%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50%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돈을 받을 거야. 그래서 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대가를 수령하는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50%의 어떤 인도를 이제 상대방한테 했을 때 그러면 50%에 대해서 내가 받을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 5만 원 이렇게 쓸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음. 저게 이제 계약 자산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50% 이제 넘기게 되면 당연히 또 이렇게 이제 회계차가 나오겠죠. 그럼 저기서 또 마찬가지 저기 이제 계약자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총 계약자산은 얼마냐면 사실 10만원 짜리예요 10만원 짜린데 그 계약자산을 첫 번째, 어, 어떤 그 의무를 이행을 했을 때그 중에 5만원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두 번째 의무를 이행했을 때또 이제 5만원 계약자산을 인식을 하죠. 총 계약자산은 10만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5만원에 대해서 <웃음> 보면 처음에 어쨌든 간에 두이회에 걸쳐 가지고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전체 금액 내가 받을 금액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 5만원만 인식을 했죠 왜냐면 뒤에 나중에 이행을 할때 그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 시점에서 보면 두 번째 50%에 대한 계약자산 5만원은 1월 1일 시점에 계약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기업의 어떤 수행 의무 또는 추후에 기업의 어떤 이행이 있어야지 발생되는 그런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자산이 아닌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시간의 경과 외에 조건이 있는 자산 이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계약자산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잡지 말란 얘기죠. 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자산이라고 말 그대로 받을 권리예요. 그냥. 그래서 매출 채권 계약자산이에요. 음. 자, 이게 이제, 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뭐 4번이 뭐 답인데 거기에서 수익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 정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통신기계, a 회사가 1월 1일 날 통신기계와 그 다음에 향후 24개월 동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계약하고 그 다음에 총 200만 원을 받았대요. 기계는 판매 즉시 고객한테 인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계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만원과 150만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신 기계만 판면 1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서비스만 해준다면 150만원 받기로 한 거야 근데 그두 개를 동시에 해주고 200만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 좀 옳은 것 첫번째 거래가격은 얼마냐 이 거래가격은 이 거래를 통해서 계약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요? 총 2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고객과 계약하고 200만 원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 가격이 얼마냐 200만 원이에요 첫 번째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그렇죠? 다음에 수행의무에 대해서 이제 볼까요 수행의무는 기업이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죠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통신 기계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통신기계에 대한 사항이 첫번째 의무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뭐냐면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죠? 어, 그래서 죠그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을 거야 총 수행의무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 넘겨진 물건에 대한 어, 유지보수 거기에 대한 의무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네자그 다음에 세 번째 80만원의 수익, 즉, 첫 번째 1차 년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익을 인식한대요. 지금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일단 재활을 넘겨요, 1월 1일 날. 통신기계를 넘기죠. 그 다음에, 어, 24개월 동안, 어, 저기 봐,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이제 1년 12월 30일이 되는 시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일단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활을 인도하는 두 가지 수행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지금. 그럼 재화를 팔았을 때 판매 수익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총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개별 판매 가격 즉 물건만 팔았을 때 서비스만 제공했을 을때 가격이 100만 원, 150만 원이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화에 대한 판매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한 개별 판매 가격에 대한 상대적 가격 배분액이에 그러니까 총 200만 원 중에는 재화를 파는 것에 대한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에 대한 수익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배분해 줄때즉 어, 얘네들이 제그 쪼개 줄때 이런 식으로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쪼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80만 원이 래요그러면 결국 200만 원 안에는 재화 판매에 대한 가격은 80만 원짜리였던 거야.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뭐 나머지 뭐 2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어, 내용을 보면 여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그러면 어,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분은 2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뺀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0만 원이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번 첫 번째 연도에는 12개월 그 중에 12개월이 되겠죠. 그 60만 원만 1년도에 1차년도에 수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년도 수익은 1월 1일날 일단 80만 원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1년이 지난 시점에 60만원을 서비스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1년의총 수익은 결국 두개 합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 인식은 어떻게 하냐 일단 1월 1일 날에는 재화 인도에 대한 수익 인식을 해야 될거예요그 다음에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한 즉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은 이두 개의 금액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할 때 상대적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을 놓으세요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 금액, 즉, 배부하는, 배분하는 기준은 개별 상대 판매, 아, 상대적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익은 어쨌든 합하면 총 140인데, 여기서는 1월 1일 날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월 1일 날은 80만 원의 수익을 인식하겠죠. 재화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 일단.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통신기계에 대한 어, 100만원의 이연수익을 배분한다 통신기계는 통신기계 즉 기계 판매에 대해서는 얼마? 수익이 80만원이었죠 이게 80만원이 통신기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50만원의 수익을 이연해서 1월 1일부터 24개월 자 서비스 수익인데 서비스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냐면 120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우리가 이제 구한 게 얼마였냐면 총 120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번에 인식할 금액은, 어, 그 중에 12개월인 그 반. 그래서 60만으로 요번에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서 보시면 3번은 맞는 내용이지만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다. 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을, 어, 식별하는 요건이에요, 요건. 음. 그러면, 이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어떤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계약이란 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기업의 기준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어, 첫 번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일단, 그런 게 있어야지 계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 여기 이제 괄로에서 보면, 반드시 서면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냐? 꼭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을 서면이라든가 구두 그밖에 사업 가능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한다. 그게 뭐냐? 뭐 내가 이제 받아야 될건돈 상대방이 받아야 될건 토지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전할 재활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한다. 돈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음, 나는 토지를 뭐 소유권 이전을 네가 첫 번째 중도금 줄때어 소유권 이전해 줄게. 그럼 상대방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일단 계약금 걸고 그다음에 중도금 받고 그다음에 소유권 넘겨. 아, 그다음에 이제 잔금 치를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조건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 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즉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온다. 기계를 사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건의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어떤 거래를 했는데 기존의 상황과 거래 후의 상황이 똑같아진다. 현금흐름도 똑같고 매출도 똑같고 원가도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래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 즉 나도 그렇고 거래 상대방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현금으로 바뀌는 상황이 변동하는 그런 걸 이제 상업적 실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돈 받을 수 없다면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에요 일단 자 그럼 그 관계를 기업의 기준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서에 계약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계약을 설명을 해주겠어요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어, 승인,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서면이나 구두로 그 밖에 사업 관행에 의해서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확약하라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이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한쪽에서는 건물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는, 어, 상대방한테 이제 돈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전할 재원화 요금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쪽에서는 건물을 넘기고 이쪽에서는 돈을 줘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거기에 대한 식별할 수 있다는 요건이에요. 즉, 얘가 받을 건 돈, 얘가 받을 건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 번째는 뭐냐. 지급 조건이죠. 음. 여기서 일시불로 준대요. 그럼 내가 소유권 바로 넘겨줄게. 이게 이제 지급 조건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 어, 저, 경제적 어, 저,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 얘긴데, 여기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는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고요, 얘는 어, 현금을 주고 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요 그러면 그 사용에 따라서, 건물을 사용에 따라서 기존의 현금흐름과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상황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것, 즉 대가에 대한 회수 가능성은 높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과, 계약을 과계약 먼저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익을 인식하고 말건 하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건을 가지고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적인 어떤 계약 관계,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편의점에서 물건 살때 그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편의점에서 물건 을 사게 되면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집어 들고 그거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 처음에 일단 거기에 대한 암묵적인 어떤 승인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물건을 사기로 했고 상대방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각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어그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그걸 먹고 또는 그 물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면 그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받을 권리. 그걸뭐 그때 줬으니까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런 다섯, 다섯 가지 단계가 본질이 어떤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섯 개로 쪼개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게 이제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어 1번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기준서 설명에 대한 상황인데 수익 인식 단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자 수익 인식의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익 인식은 이러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식 체계에서 이제 5단계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어,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백두하고 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백두 회사는 어떤 회사냐 얘는 내비게이션을 판대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팔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 기계가 필요하겠죠. 단말기가 일단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뭐, 뭐, 내비게이션을 보고 뭐, 어디랑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수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과 그 다음에 서비스예요. 그 지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계약 승인을 했다. 우리가 이제 계약 승인에 대한 상황 봤죠? 방금 전에. 다섯 가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승인이 다 이루어진 거야.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고, 이런 것.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 즉, 계약의 식별 과정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계약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제품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2년간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어, 기업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식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요. 수익물을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이제 돈을 얼마 받기로 했냐, 이거죠. 음, 총 100만원 밖에 없다저두 가지에 대해서 그 이제 거래가격이 게 이게. 그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저 100만원 안에 제품 인도에 대한 대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도 있겠죠 그걸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이거야 제품 즉저 어, 어, 어, 기계는 넘겨줄 때 80만원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지도는 2년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수익인식 과정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단계예요자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구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쪼개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섯 단계에 따라서 수익인식하는 을걸 5단계법이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업 회계 중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인식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각각에 맞는 어떤 그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그그 그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인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기준들을 쭉 쪼개 놓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 어떠한 거래가 발생을 해도 여기에서 다 저, 적합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정을 두리무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구분이 힘든데, 이렇게 일일이 쪼개 놓고 세분화 시켜 놓으면, 거기에 적용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죠? 렇 그래서 이 수익인식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쪼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1단계예요 고객과의 계약 식별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경우, 그걸 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의무를 식별할 때 수행의무는 아까처럼 뭐그 기계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수행의무를 식별할 때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분이 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면 각각을 수행의무로 보라 이런 얘기겠죠. 3단계 그러면 이제 가격이에요. 거래가격. 총 얼마, 얼마를 얼마 받기로 했냐.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 대가를 포함하거나 또는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이 될 수도 있다.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건뭐 물건이 지급되는 경우.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격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 시간 가치 영향을 조정하나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자, 무슨, 뭐, 무슨 얘기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황들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우리 이제 3단계에서 말하는 거래가격 산정. 우리가, 어, 아까, 그, 예에서 봤는데,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대가로 뭐 100만원 받기로 했다. 그게 이제 거래가격이에요, 총금액. 거래가격 산정할 때 주의할 건, 이게 이제 기준서의 내용인데,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한용역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이라든가, 또는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제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경우에 그 금액을 제외한다. 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부가치세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그 파는데, 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상대방한테는 얼마나 하면 만천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천 원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냐면 그천 원은 내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거래가격 산정을 할때 이런 요소들을 좀어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동 대가라든가 그 다음에 변동 대가 수정치의 제약 계약에 있어서 유기적인 금융요소 비연금 대가 이건 현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다섯 번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뭔지 요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어, 만 원을 받고 물건을 팔았어요. 피자를 판 거야. 근데 뭐냐면 걔한테 쿠폰을 준 거야. 50% 쿠폰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나는 50%는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얼마냐. 그 50%를 뺀 나머지가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이제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그걸 사용을 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오 저기 봐. 그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은 뭐냐면 뭐 어떤 환불부채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객한테 지급할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변동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동 대가는 어떤 거냐 변동 대가도 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액 10만원 짜리고 그 다음에 어, 만원짜리 100개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사갔대 상대,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만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 조건이 뭐냐면 였 거래 상대방하고 약속하기를 만약에 1년 동안에 니들이 1000개 이상 구입을 해주면 내가 아, 하나당 단가를 10% 깎아줄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그죠? 자, 계약 조건 이렇게 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됐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음, 1년 동안 거래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는데, 음, 거기에 따라서 1000개 이상 구매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해도 1000개 이상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00개로 넘어갈 때, 두 번째 케이스는 1,000개가 안될 때, 이렇게 이제 상황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당 단가는 어떻게 변동할 거냐. 1,000개가 넘어가 버리면, 10%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당 단가는 9,0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1,000개 이하가 됐을 땐 그대로 만원이 돼야,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을 미리 추적을 해서, 처음에 10만원을 팔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판매 시에 회계처리를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가 예상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내가 만 원짜리를 받았지만 그 중에 10%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환불부채가 되는 거예요즉 얘네들이 만약에 상, 거래 상대방이 천기 예산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10%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지 그만큼.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환불부채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애누리라든가 이런 걸로 되겠죠. 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천개 이하 구매할 땐 그대로 만 원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환불 부채를 어,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그러면 결국은 이십만 원을 팔때십만 원을 팔때 어떻게 되냐 십만 원을 팔때 여기에 대한 상황을 추정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추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10%가 깎아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불 부채를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불 부채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변동대가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추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추정이. 그죠? 그러니까, 추정치에 대한 제약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제약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써머리, 그, 이론에 대한 써머리도 설명을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게 이제 변동대가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이러한 변동 대가라든가 또는 고객에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격이 얼마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는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때만원만원만 원에서 만 원, 만원 3년 동안에 받기로 했다. 그럼 매출이 액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이죠. 뭐2만원천 원이라면 매출액이 2만원천원 계산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화폐 시간 가치의 영향을 반영을 해서 매출액을 잡은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저, 거래 가격을 계약 내에 수행 의무에 배분하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분한다. 이건 이제 봤었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의 인식 단계에서는 수익 의무를 이행할 때. 어, 수익을 인식을 한다. 뭐, 당연히, 이행한다는 얘기는 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건네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물건 같은 경우, 그죠.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8년도에 회계사 어, 문제인데, 18년도에 그, 그 수익 인식에 대한 어,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할 를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문제는 엄청 커요, 길고 자 보면 어, 대한이 첫 번째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도 12월 31일 2년간 이내 어, 2년간 민국의 본사 건물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해주기로 를 했어요. 일주일 에한 번씩 청소해주기로. 그다음에 이제 민국은 대한에게 연간 60만 원을 매 연도 말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청소에 용이에 되는 대가를 60만 원 책정한 거죠. 그다음에 계약 개시 시점에 그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원래 얼마니? 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약을 한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은 용역을 제공한 것, 용역을 제공한 첫 연도에 일단 1년치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6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수정을 하고 수익으로 이제 인식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년도 12월 31일,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과 민국은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2차 연도에 용역대금을 6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깎았네. 그 다음에 2년을 더 추가하기로 해서 이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2년 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지금 1년 남았는데 거기서 2년을 연장했으니까 이제 3년짜리가 되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연장하기로 했고 받는 대가는 어떻게 받기로 했냐. 첫 번째 연도에는 54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는 51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2차 연도 개시일에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54만 원, 즉 어, 기존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시가 서비스에 대한 용역에 대한 개별 판매가격이 60만원 이었는데 지금 2차 년도에는 54만원으로 그 금액이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개별 판매가격이란건 뭐냐 용역을 제공하는 측에서 그거를 이렇게 단연간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번에 계약을 할때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5 4만원을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별 판매가격 54만원 짜리라는 얘기죠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계약했냐 이렇게 계약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54그 다음에는 51 50일 이렇게 그리고 그그 그, 그 계약 즉 54만 원의 개별 판매가액으로 봤을 때는 총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 곱하기 3이니까 162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요건이 이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 골라봐라. 자 한번 내용 내용 자체는 우리가 쭉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계약은 첫 번째는 2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제공을 해줬고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 2년간 제공을 하면서 60만원씩 받기로 한 거야. 이게 처음에 이제 계약 조건이죠. 자, 근데 처음에 일단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60만원을 받고 수익을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이 계약을 이제 2년간 더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는데 2년간 추가를 하면서 돈을 어떤 식으로 받기로 했냐. 처음에는 54만원, 그 다음에 51만원, 51만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은 지금 1년 남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변경이 발생을 했어. 그 다음에 3년짜리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도 바뀌었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매주 청소 용역이 구분, 구별이 되므로 주 대안은 청소 용역을 복수의 수행음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뭐 60만 원 받기로 했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 되는 그 청소 용역을 구별되는 수행음으로 볼수 있냐.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 1년이면 한 152주 정도가 되죠. 120, 152개의 수행음을 가지고 있냐. 이얘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수행음에 대한 구별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어떤 그 수익을 인식하는 어, 조건.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이 될 때는 그거를 별도의 수행음으로 보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행위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청소용이 역 구별이 돼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니까 되더라도 그 청소용역을 단일 하나의 수행음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청소용이 역 제공되는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되는 방식이 같은 용역을 기간에 걸쳐서 이전할 때는 하나의 수행음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수행 즉 청소용역이라는 의무가 되는 거야 그냥 일주일짜리 청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행음으로 어, 복수의 수행음으로 처리할 수 있냐 안 된다. 음.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음. 계약 변경일, 여기가 되겠죠? 음. 주 대안이 제공할 나머지 용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나머지 용역, 대안이 제공할 나머지 용역은 일단은 처음에 기존 계약에서는 지금 1년짜리 이제 어, 청소 용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계약이 바뀌면서 어, 총 3년짜리 계약으로 이제 어, 바뀌게 됐죠? 이거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뭐 어,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가능하죠 구별되는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즉 어, 제공할 나머지 용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별도로 구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약 변경 이래 주 대안이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제공할 용역의 개별 판매가액을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내용에서 이제 봤는데, 개별 판매가액을 보니까, 그게 이제, 어, 여기, 즉, 2차 년도 초에 1년치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 개별 판매가액은 54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54만원, 54만원, 54만원.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4만원, 51만원, 51만원이죠? 즉, 개별 판매가액 그대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즉, 그게 개별 판매가액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주대안는 계약 변경을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해야 돼. 기존 계약은 지금 2년짜리 계약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해야 어, 회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하 일단 용역 제공 시기가 일단 달라요. 기존 계약에서 1년 남았는데, 인자는 3년이 남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액이 또 바뀌었어요, 금액이. 그전에 60만원, 6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총 이렇게 받기로 한 거예요. 금액도 바뀌는 별도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3 년짜리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까지 맞는 얘기가 없네. 그러면 자 2002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냐. 두 번째 연도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여기서 54만 원 받기로 했는데 수익은 얼마로? 음, 54만 원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총 거래가격은 얼마냐 여기서 보시면 이거 3개를 합한게 총 거래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156만원 자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개별 판매가격이 얼마예요54 54 54죠 어쨌든 간에 어, 동일한 수익 의무를 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 54, 54 54니까그 중에 첫 번째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그리 기간에 걸쳐서 의무를 수행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어, 수행 의무는 우리가 이제 진행률이라는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개별 판매가액이 나왔으니까 개별 판매가액의 비율만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똑같아요. 삼분의 일씩 하는 것. 그러면 첫 번째 어, 수행 의무에 대한 수익은 총1 5 6만원 중에서 첫 번째 수행 의무를 이제 어, 첫 번째 수익을 수익, 수익 인식액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어쨌든, 156만원 받기로 했고, 전체. 그 다음에, 제공해 주는 수익 의무는 세가 아, 저, 세 번에 걸쳐서 수익 금을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어, 54만원 1년짜리, 54만원 54만원. 그 중에서 첫 번째, 어, 1년이 지나면, 어, 52만원이 될 거예요. 즉, 156만원을 3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 첫 번째 인식할 수익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상대적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간에 걸쳐서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기간을 가지고 어 잘라주면 돼요. 3년 중에서 1년을 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번째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첫 번째 인식해야 될 금액은 52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문제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 정리만 제대로 해놓으면, 아까 그림처럼 내용 정리만 제대로 해놓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연습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섯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회계사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첫 번째 계약이란 게 어떤 거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의무가 생기는 합의. 이거 이제 봤었죠. 두 번째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원와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하고 그 재원와 용역이 구별이 된다면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것도 이제 봤었네요. 세 번째, 거래가액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변동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거래가액 산정에서. 어, 그러한 거래가액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 이런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활용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러한 금액이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약속대가는 고정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액 또는 둘다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죠그 다음에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금액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변동대가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변동대가를 우리가 아, 알려면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음,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의 유의적인 금융 요소, 즉,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연금 대가, 현금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래가액을 산정을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활용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배부하자. 맞겠네. 자 보면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첫 번째 그 6일 날 어, 포인트 즉 우리가 이제 고객 충성제도에서 여러분 이어 보셨을 텐데 재화를 넘겨주면서 포인트를 어, 같이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고객한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얼마를 받냐? 9천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6일 날 이렇게 포인트와 재화를 받고 그다음 에 9천 원을 기업에 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 해당 고객이 어떻게 했냐면. 포인트를 기업에다 제공을 하고 재화를 받아갔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6일날 기업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 이제 회계처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수행의무가 두 개가 돼요 어떤 수행의무인가 봤더니 첫 번째 6일날 재화를 넘겨주는 수행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날 포인트를 받고 넘겨주는 수행의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수행의무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6일 날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30일 날 넘겨줘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에 일단 첫 번째 6일 날재활 인도해야 되는 현재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일 날재활 인도하는 미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9,000원을 받은 거죠. 그럼 결국 현재 의무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의무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뭐였냐면 고객한테 어떤 그 나중에 이행되는 그 아까 우리가 쿠폰을 얘기할 때도 이제 봤지만 지금 현재 현재 걔한테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 나중에 넘겨줘야 되는 의무는 나한테는 뭐가 되냐 아직 채권이 아니다. 즉 계약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음. 자 그러면 개별 판매가액을 봤을 때 보면 현재 의무는 어이 이 지금 넘겨준 그 재화에 대한 개별 판매가액은 8,0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넘겨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 개별 판매가액이 2,000원이 돼.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총 9,000원을 가지고 첫 번째, 6일날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9 0 0 0아 만원 중에서 8 0 0 0원인 8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일날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만원 중에서 2,000원이 2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개별 판매가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6일날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9,000원에 대한 80%가 되는 거고요. 30일날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9,000원에 대한 20%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 이제 수익을 인식할 때 개별 판매 가격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존에 공부를 이제 작년도, 작년에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인식의 과정은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계산하는 방식도 똑같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기준서에 적합하게 용어를 바꿔서 이제 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해서 수익음을 수익을 할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또는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을 어, 수익이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제 수익음을 의 이행할 때 수익을 바로 인식하는 경우 물건 살때 생각하면 되죠. 어.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물건을 내가 받아갔다. 그러면 저 가게에서는 상품 인도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기간에 걸쳐 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건물 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서 건물 계속 지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공이 되면 처음에 착공하고 완공되는 시점까지 어 기간이 좀 있겠죠. 어그 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익 어저기봐 수익을 인식하면 그게 기간에 걸쳐서 수행업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 1년도에, 2001년도 1월 1일에 특수 프린터하고 예비부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민국과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 특수 프린터와 예비부품의 제작기간은 2년이고, 그 다음에 특수 프린터와 예비부품을 이전하는 약속은 서로 이제 구별된대요. 즉, 별도의 수행무다 이런 의미예요그 다음에 이제 제작기간 중에서 제작기간 중 제작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주 대안에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작 기간 중에 제작이 중단되면 그 중단 지금까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넘겨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12월 31일 주민국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특수 프린터가 예비 부품을 검사한 후에 특수 프린터는 주 민국의 사업장으로 인수를 하고 예비 부품은 주 대안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음.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어,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6번 문제에서 봤는데 수익을 인식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수익금을 이행할 때 바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에 걸쳐 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 특수 프린터하고 예비 부품의 제작 소유 기간이 2년이래. 그럼 2년 동안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제작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대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돈 달라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도를 해주거나 또는 통제할 상대한테 넘길 때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우가 냐면 건물 지어줄 때라고 얘기했죠? 건물 지어줄 때 만약에 건물을 10년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지금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한 40% 정도 완성이 됐어. 근데 돈 어, 건물 지어달라고 했던 그 건물주가 어째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갈 것같아 40% 돈좀 주세요. 이거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제작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야. 그런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혹시 여기 뭐냐면 제작 소유에 2년이 걸린다. 그래서 아 인연이 걸리기 때문에 어 그러면 결국은 2년 동안에 어, 어 어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2002년도 10월 31일, 계약 조건에 따라서 특수 프린터와 예비 부품을 검사한 후에, 특수 프린터는 민국의 사업장으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부품은 주 대안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청을 했다. 즉, 특수 프린터는 넘겨주고, 부품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민국은 예비 부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품은 민국의 소유물로 식별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 예비 부품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통제권을 넘기게 되면 그 예비 부품에 대한 법적 권리는 민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보관은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대안이. 자 그다음에 이제 대안은 자기 창고의 별도 구역에 예비 부품을 보관하고 그 부품은 민구의 요청에 따라서 즉시 어 운송을 할 준비가 되었대요 그다음에 예비 부품은 2년4 년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안은 예비 부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한테 넘길 등이 없어 즉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특수 프린터를 인수한 2002년도 1 0월 30일 계약상 대금을 전부 지급을 해 줬대요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인도 청구 약정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어떤 게 미인도 청구 약정이냐 특수 프린터는 넘겨 줬고요 예비 부품은 나중에 넘겨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 창고에 보관하는 고 상황이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제작을 해서 2002년도 12월 30일 날 넘겼어요. 뭘 넘겼냐. 프린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년 전이에요. 음, 이건 이제 뭐 2002년도 1월이라 계약한 걸 보지 말고. 그 계약을 해서 12월 30일 날그 프린터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길 게 있는데 뭐냐면, 부품이에요. 예비부품. 그것도 이제 같이 넘겨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12월 30일 날 말에 아, 넘기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걔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2년간 그 부품에 대해서 추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첫번째 계약상 식별에 대한 수행의무 몇가지냐? 수행의무를 한번 판단해 보죠. 첫번째 일단 프린터기 넘겨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첫번째 수행의무예요 두번째는 뭐예요? 예비 부품 인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수행 의무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저 예비 부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즉, 보관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수행 의무는 뭐냐면, 보관에 대한 수행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대가를 받냐면, 저 프린터, 특수 프린터에 대한 대가하고, 예비 부품에 대한 대가하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비 부품 보관료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행 의무를 세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프린터에 대한 통제는 주민국이 물리적으로 점유한 때인 2002년도 12월 31일에 민국한테 이전. 당연히 인도가 되면 그 거기에 대한 통제가 상대방한테 넘어가겠죠. 음. 그래서 수익금으로 이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겠지. 뭐.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어, 주 대안은 예비 부품에 대한 통제를 주민국한테 이전한 12월 31일에 예비 부품 판매 수익을 인식을 한다. 예비 부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대안과 민구의 거래에서 보면 제작이 완료되면 일단 프린터는 어, 민구한테 넘겨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저 예비 부품은 어떻게 하냐 예비 부품은 대안이 가지고 있지만 예비 부품에 대한 뭐가 들어갈까요 저쪽으로 통제권이 넘어가요 음,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건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대안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저두 가지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즉인도하 시점에 프린터와 예비 부품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자, 근데 하나의 수익 의무가 남았죠. 보관. 그거는 이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야. 예비 보관용역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수익 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이 예비 부품을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민국은 예비 부품을 통제를 할수 있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를 했죠. 어, 대한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안은 계약상 지급 조건이 유의적인 금융요사가 있는지 포함해, 어,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뭐, 계약 조건의 유의적인 금융요사라는 건 뭐냐. 어, 돈을 나중에 지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 요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익을 인식할 금액을 어, 계산하라. 이런 얘기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거래가격 산정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왜 이걸 계속 보냐면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계속 보는 거예요. 또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이 받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다를 포함하고 제3절 대신에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이런 것들,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계약의 유의적인 금융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비용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대안이 제품 판매 시에 판매가격 100원당 1포인트의 고객 보상 점수를 고객한테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고객이 자사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충성 제도를 시행하고 을 있다. 자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2000년부터 150만 원의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1포인트의 군정 가치는 0.5원이래요. 그 다음에 부여한 고객 점수 중에서 9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 자그 다음에 이제 60%는 단기말까지 회수가 돼서 자사 제품으로 이제 교환이 됐대요. 자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분 고객 보상점수 회수와 관련해서 인식할 수익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보면 총 150만 원의 제품을 팔았고 그 다음에 어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 100원당 1포인트를 준대요 그럼 몇 포인트를 주냐 150만원을 100원으로 나눠야지 그 포인트의 수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음. 일단 150만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재화와 그 다음에 포인트를 공유한테 줬겠죠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한 어, 수장을 이제 판단해 볼때 100원을 일단 나눠주게 되면 포인트는 15,000 포인트가 이제 지급이 됐을 거야 그죠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한 대가는 한 포인트당 얼마라 0.5원이라고 랬으니까 여기서는 보상점수, 즉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 7,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미리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포인트를 받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생각해보면 재화를 팔았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금 1 5 0불을 받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포인트, 이 보상점수에 대한 대가 7,500원을 뺀 나머지를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사용된 포인트가 어느 정도냐. 요번에 사용된 게 60%래요. 근데 그 60%가 뭐냐면 90% 중에 60%인 거야. 즉 90%를 예상을 했고 그 90%에 대한 대가를 7 5 0 0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 중에서 60%를 예상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 비율로 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인식할 수익금액은 얼마냐? 우리 이제 5,000원. 방금 전에 이제 계산했던 금액이 겠죠 어, 그게 이제 되겠다. 자, 이제, 어, 아홉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여기서는, 어, 대한오토가 자동차 정비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 판매 부분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휘발유 판매 부분은 휘발유 판매 금액당, 천원당 10포인트를 부여한대요. 그러면 결국, 100원당 1포인트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주 대안의, 대안 오토의 정비 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휘발유 판매를 통해서 얻은 휘발유를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그 포인트를 정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고 고객들은 대안 오토에 10포인트당 공정가치 100원에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포인트 당 100원이니까, 1포인트 당 10원이 되겠네.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1년 중에 대한 오토는 휘발유 1,000만 원을 판매를 했고, 10만 포인트를 부여를 했대요. 그리고 한 포인트 당 여기서 10포인트 당 공정 가치가 100원이니까, 1포인트 당 공정 가치는 1 0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어이 중에서 4만 포인트를 1년 중에 이제 사용을 했네요. 정비 부분에서.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6만 포인트는. 전부 나중에 그 다음 년도에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된대요. 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상호작리을 일단 해보면, 어, 1 0만원치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휘발유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휘발유와 그 다음에 포인트를 받았어요. 포인트는 10만 포인트인가 받았죠. 자, 그리고 어, 포인트에 대한 어, 댓글를 보면 일단 그 천원당 10포인트를 이제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10만 포인트인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받은 돈, 즉, 보상점수에 대한 대가를 이제 계산해 보면, 1포인트당 10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을 보면, 100만원이, 어, 거기에 대한 보상점수에 대한 대가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의 그, 대가, 즉, 1 0 0 0만원 현금을 받은 걸 이제 쪼개 보면, 휴발류 판매에 대한 대가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정비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받았다는 얘기야. 회사에서는. 휴발류 판매에 대한 대가는 얼마고, 정비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얼마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100만 원이 정비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900만 원이 휘발유 판매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자첫 번째, 이0 0 0년도 휘발유 매출액 천만 원을 매출 시점에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그 다음에 포인트 매출을 분리해서 포인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이연 처리한다. 넘긴다는 얘기죠. 즉 정비 서비스를 받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얘기겠죠. 회계처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휴발유를 팔았을 때 현금 일단 1천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일단 휴발유 판매에 대한 매출액 900만 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즉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이란 부채로 계산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어, 고객이 사용한 4만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계 수익으로 이제 인식을 하자. 포인트 사용을 할때 어떻게 할까요? 이 선수 수익 100만 원 중에서 4만 포인트, 10만, 10만 포인트가 다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 4만 포인트면 40%가 될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 일단 수익으로 실현되는데, 그게 이제 40만 원이 되겠죠? 매출액 40만 원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40만 원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10만 포인트가 다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됐으니까, 10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4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2001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만 포인트, 즉, 아직 남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매출 원가 상당히 이걸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회계처리를 보시면, 처음에, 어, 휘발유 판매할 때 이렇게 이제 선수 수익 계상하고요그 다음에 선수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용이 될때 매출액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가를 계상을할때 9만, 아, 저, 900만원에 대해서 휘발유 판매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에 대해서 는 아직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아직 수익 실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계산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 가서 40만 원에 해당하는 원가를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당 부채로도 계산해 주는 게안 된다는 얘기죠. 충당 부채로 계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돼야 돼요? 일단 은 현재 의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사용이 됐을 때, 사용할 이 됐을 때사용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그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휘발유를 판매하는 시점 그 다음에 정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 휘발유가 판매됐을 때 휘발유 판매에 대한 매출 인식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매출 원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음표로써 놓은 거예요 근데 매출액 매출 원가 이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9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비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휘발유 판매할 때는 일단 100만 원 만큼 선수 수익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비 서비스가 이용이 됐을 때 매출과 매출 원가 기록을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 원가에 대한 금액을 여기서 충당분채로계산하냐 그렇지 않단다는 얘기예요. 자네 번째 보면 그 2000년 중에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 부문의 매출액이 800만 원일 경우 어, 주 대한 오토의 1년도 수익은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 대한 오토 전체의 수익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휘발류 판매에 대한 900만 원 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정비 서비스에서 4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자료에서 제시가 되기를 정비 부분에 800만 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있대요. 그러면 정비 서비스에서 800만 원, 즉 포인트 사용에 대한 서비스 매출이 아닌 그 외의 서비스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800만 원만큼 매출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거기 매출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겠죠. 그러면 정비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인트 사용에 대한 매출 40만 원과 그 외에 정비 서비스에 대한 매출 800만 원이 기록이 될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1년도의 매출액은 전체 휘발유 판매 900만원 정비 서비스 포인트에 대한 40만원 그 다음에 그외 정비 서비스 800만원 그 합계가 되겠죠 총 1740만원이 될 거야 그렇죠? 뭐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 고객 우대제도에 따른 마일리지도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 그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충당부채가 인식이 됐을 때는 그 시점에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고, 매출, 수익이 인식될 때, 즉, 매출액이 인식될 때, 매출원가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원가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국세가 윙세어라는 그 회사하고 그 고객 충성 제도를 이제 같이 한대요 자 근데 국세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한테 판매 가격 1원당 1마일리지를 제공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고객 충성 제도 회원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 항공권 이제 살수 있나 보네 그리고 어, 윙세어는 1마일리지당 얼마냐 0.012원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 국세에다가 국세에서는 윙스 에어에다가 그 돈을 지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한 마일리지당. 그다음에 이제 국세는 원가 80만 원의 그 제품을 아, 원가 80만 원 제품을 1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마일리지를 이제 부여를 해줬대요. 그러면 일단 마일리지 부여된 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120만 원짜리 팔았고요. 그다음에 판매가기 이런 당 1마일 1 마일리지니까 그럼 결국 120만 마일리지가 이제 제공이 됐을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일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0.02원이래요. 그럼 그 돈을 미리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배분될 대가를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 요거 하나 좀기억을해서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할 텐데, 어, 2002년도에 제품 판매 관련해서 인식할 마일리지와 관련된 수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얼마로 계산할 거냐. 자, 일단 어, 내용 정리해 를 보면 국세가 어, 에어윙스하고 이제 그 고객 충성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국세에다가 120만원을 이제 지급하면 그 120만원에 대한 마일리지를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마일리지는 얼마의 금액이 될 거냐. 일단 1원당 1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20, 120만 마일리지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그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당 1 마일리지당 0.02원의 공정 가치라고 얘기했으니까 24,000원의 대가를 미리 그 120만 원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국세에서 받은 제품 판매액 120만 원 안에는 선수금으로 받은 24,000원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120만 원 주고 120 마일리지를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제 항공권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항공권을 이제 사면 이제 국세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그냥 항공권을 주지 않겠죠. 그럼 국세에서는 그 항공권에 대한 대가를 얘한테 이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냐? 즉, 그 항공권에 대한 대가는 0.012원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마일리지 당 0.012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윙스해야 되는지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국세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일리지 팔고 그 다음에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그 상대방 회사한테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을 해주는 거야 결국 국세는 마일리지를 팔고 그 마일리지로 인한 그 수익금 처음에 24,000원 미리 받았죠 그 다음에 쟤한테 얼마 주냐 14,400원을 주게 되면 남는 돈은 이제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그 얘가 120만 마일리지 중에서 만약에 60만 마일리지만 어 여기다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한국권을 받았다 그럼 얘는 국세는 얘한테 여기 이제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해 주면 돼요그 다음에 또 나머지 반을 어저 고객이 사용을 했다면 또그 반을 그때 또 지급을 해 주면 되겠죠 결국 뭐냐면, 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주체가 돼서 미리 24,000원을 땡겨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쪽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국세 쪽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어쨌든 여기서는 120만 마일리지 다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얼마만큼 썼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24,000 마일리지에 대한 매출 중에서 거기에 대한 원가 14,400원을 빼고 나면, 이쪽에서는 이제 이익이 9,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니까, 이게 수익, 이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자기의 계산이 아니라, 윙스 에어가 마일리지를, 마일리지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그 계산, 주체가 된다면,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상황이 약간 바뀌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윙스 에어가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뭐 쿠폰이라고 합시다, 그냥. 얘한테 가져가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좀 팔아 줘 얼마에 팔아 주냐 24,000원에 팔아 줘 그죠 그러면 그 24,000원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그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 즉 24,000원에서 9,6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너한테 수수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그리고 얘는 거기에 대한 항공권에 대한 원가가 있겠죠 그 원가가 14,400원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 즉 국세가 제3자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에는 얘가 대신 팔아주고 이 차액에 해당하는 9600원만큼 얘가 수수료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3자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의 계산으로 하니까 마일리지 매출이 자기의 수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방식이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매출과 그다음에 원가,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음.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10번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로 봤어요. 자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월 1일 날 한국이 무이자 할부 판매와 현금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고객한테 100원당 1포인트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항공사에서 무료 항공권을 구매를 할수 있대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제공한 포인트의 단위당 공정가치는얼마짜리돼요 1포인트당. 그 다음에, 포인트 제공 시점에 지정 항공사에게 포인트 단위당 0.9원을 즉시 지급한다.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를 내가 팔면 1원에 팔고, 그 다음에 0.9원을 항공사한테 바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 매출은 3천만원, 현금 매출은 천만원이고, 1년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200만원이다. 그 다음에, 항공사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래요. 한국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지가 그 포인트를 파는 게 아니라 어, 항공사에서 포인트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팔면 그판 돈에서 네 수수료 빼고 나한테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 3자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상황은 똑같아요. 항공사하고 이제 고객 충성제들을 이용하는데 얘가 이제 천만 원의 현금 매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인트는 100원 당 1포인트니까 10만 포인트가 이제, 제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한 가치는, 하나의 이원식이니까 1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해야 되는 돈은 얼마냐. 10만 원 중에서 0.9원. 즉 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항공사 이제 줘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1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어, 만 원이구나. 만 원은 어떻게 되냐. 만 원은 한국의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야. 저거는. 왜냐면 이 포인트는 누구 거냐면 항공사 거거든요. 한국사가 이 포인트를 팔아달라고 한국에 다 부탁한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거를 얼마 10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9만 원 나한테 줘. 그럼 난만원 네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자들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쪽에서 보면 대리인으로서 대가를 회사하는 경우 그때 한국의 그 매출은 두 가지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반 매출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판매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일반 매출에서는 할부로 판, 할부 로 판매가 일단 3천만 원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 판매였어요 현금 판매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근데 그 천만 원 안에는 포인트 판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10만 10원 만큼 그걸 뺀 나머지가 나의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판매분에서 현금 판매와 할부 판매 두 개는 할부 판매는 3천만 원이고 현금 판매는 99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 90만 원은 현금으로 팔은 그 천만 원과 그 다음에 포인트 매출, 어, 그 금액을 감안한 99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될 거냐. 즉, 포인트 판매에 따른 대가 10만 원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제한테 9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뺀 나머지 수수료 수익 만 원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판매 수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에서 수익은 세 가지가 되겠죠. 할부 판매, 현금 판매, 수수료 판매. 그죠? 거기 아 수수료 수익. 그것까지 해서 어, 한국의 수익이 될 거예요. 결국 한국의 수익금액은 이세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3,991만 원이 한국의 판매 수익이 된다. 이게 이제 대리인으로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한국이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아니라 얘가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한국의 수익금액은 일단 포인트 매출 10만원이 여기에 판매 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즉 포인트 매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급하는 9만원이 포인트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익은 만원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쪽에서 매출로 기록되는 금액이 10만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원가 9만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를 대신해서 즉 대리인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순액 즉 10만원과 9만원의 순액이 만원만 수익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수출 수익만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전체 금액을 이제 한국의 그 매출액, 즉, 한국의 수익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대리인으로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예요. 아겠죠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관세가 고객이 보상점수를 이용해서 자사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 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세는 1년도에 고객한테 총 100점의 보상점수를 부여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70점이 회수가 된대. 그러면 결국 회수되는 보상점수는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점수 1점의 추정 공정가치는 20, 20원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70점, 70점, 70점에 회수되는 그 보상점수 중에서 그 1점이 20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40점이 회수가 됐대요. 거기서, 어, 관세가 2001년도 재무제표에 보고될 수익금액, 즉, 2연수익,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수익이 되지 않은 것. 그게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70, 70점이 회수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40점이 회수가 됐으면 나머지 30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2연수익이 되겠네, 결국은. 그죠?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 이 중에 70점이 회수 되는데, 그 70점 한 점당 20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고객 충성제도에 따른 매출액은 20원씩을 곱한 1,400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매출액이. 그리고 그 중에서 요번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있고,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1,400원 중에서 전체 70점 중에 40점이 요번에 회수가 됐으니까, 800원이 1년도에 수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년 수익이 되겠죠. 600원이.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600원에 대해서, 이 연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일단,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이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